모험가님들이 제 마음속 영순이 오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캐릭터 생성을 하는 날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고 1등을 한 캐릭터 제가 키울 캐릭터는요 처마 <목소리> 장인님께서 제 사진을 보고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코의 매화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팅 <목소리> 형이 여기서 갑자기 왜 맨날... 나? 이것도 그럼 모형성 커버가 있을까 아니, 저, 종족이 다른데... 음... 제가 차라리 닮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이게 되나? 해보겠습니다. 짜라라 지금 솔직히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저도 알아요 눈봐눈 눈. 너무 귀엽죠 너내 동료가 되라 전국에 계신 자이언터 여러분 저 오늘부터 전자협 설립합니다 이렇게 자이언트 미션 성공해버렸습니다 <웃음> 저의 매화와 자이언트 예쁘게 잘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뷰티 앨범에 올리면 대박 아이템 전자영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이다